안녕하세요. 이거요, 쑥, 이제 이거 쑥 부칭을 할 건데요. 어, 쑥 향이, 이게 향을 이제 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안, 물에다 안 삶고 바로 생쑥을 할 거예요. 아무래도 물에 뒤치면 쑥 향이 죽으니까 깨끗하게 희쳤어요. 쑥이 지금은 이제 좀 날이 따뜻하니까 많이 자랐네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잘, 잘라가지고 믹서기에다 넣으려고. 너무 길면 엉키니까. 내가 요새 짧께 바꿔갖고 영상을 자좀못 올렸네요. 200g 이게 쑥 200g. 계란컵으로 200ml 두컵물두컵 정도 부어주고 가를게. 이게 잘안 갈려서 물을 한컵더 부었어요. 세컵 들어갔어요 물이. 아 너무 진하다 이거. 이건 쌀가루. 쌀가루 계란컵으로 세개 정도. 이거 감자 전분 한컵 반. 반 정도. 이 감자 전분이 들어가야지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. 설탕 100ml 정도. 음, 소금 티스푼으로두 개.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을 하나 더 넣어야 될것 같아. 추가로 음, 됐어. 이게 반죽은 좀 이렇게 대직하게 하세요. 쌀이기 때문에, 물르니까 좀, 부침개가 좀 물른 것 같아서 좀 찹쌀가루 조금 더 넣었어요. 아, 쌀가루를. 이게, 쏙 부침개 개떡이요. <웃음> 반죽, 뭐 그래서 넣어놨다가 먹고 싶은데 하나씩 붙여도 되겠다. 음. 응? 응. 어, 반죽 해놨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먹고싶을때 한 몇개씩 부쳐서 먹어도 되지 어, 저놔도 이거랑 금방 몇개 안돼 이거 부치면 개떡 같으지? 어, 개떡이네 <웃음> 근데 뭐 큰가? 개떡 됐어? 아니 좀더 익혀야 돼. 아 뜨거. <웃음> 아내 엄지 손가락. 뒤했어 <웃음> <됐어? 응. 웃음> 조그맣게 해야 되겠다. 너무 좀 크다. 간단하게 <웃음> 먹기 좋게. 너무 좀 탔다. 응. 근데 이렇게 생겨 맛있어. 이, 겉에가. 아 색깔은 시커매도. 맛은 좋아요 이게 개떡보다도 더 못생겼네요 <웃음> 이걸 부침개니까 개떡보다 더 못생겼지 개떡 이쁘게 만들면 되는데 음. 개떡도 먹어보고 이렇게 또 부침개 돼서 먹어보고 여러가지를 해서 먹어보면 아, 쑥향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부침개를 했어요 감사해요